지금까지는 저희가 전부 다 서울에 올라가서 부모전이나 경진대회나 대모대회를 했었는데, 지역에서 이러한 제2 스타트업이 생긴 걸 깜짝 놀랐습니다.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. 일단 지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